아이고 아이고 어째다 이렇게 되셨어 아니 아버지가 등산하다가 다리를 네. 삐었어요 아 그러면 은 전체적인 그 검진 네, 합시다. 예, 예, 예, 예. 네, 한번 합시다 보시고 자 야, 요즘 입맛이 없죠? 신기해 먹고 싶어요 네? 임신 3개월입니다 경빈아 동생 생겼다 아휴 어떻게 해요 아휴 늑둥이야 고생하셨네 우리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임신한 것 같네 어, 네. 꼴 임신한 것 같아요 아휴 그래서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네 침 맞아야 돼요 아휴 빨리 하자. 다리 올리세요 죄송합니다. 지가 옛날에 치치. 천좀 뱉어 걸랑요 아유 장난 그만 치시고요. 네. 제가 돈을 그냥 얼마든지 들릴 테니까 네. 빨리 진료를 해줘요. 여기 개인 병원이라 굉장히 비싸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얼마나 해줄 수 있는데. 부황이 오만 원. 그러니까 부황이 뭐가 중요해. 돈으로 살겠어. 은서야. 은서야 오빠야 은서야. 아무도 웜빈 건 뭐? 원빈이안 줘서만 정진 차려 제발 긴장 좀, 긴장 좀 하자. 하자. 자 그럼 일단은 주사를 맞읍시다. 네. 예. 바지 내리고 온게 까요. 예. 가 네. 감사. 네. 살살 나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아유. 어떻습니까 한결 낫네. 아 예. 한결 낫네. 자 그럼 치료기를 갖고 올 동안 이거 네. 비비고 계세요. 굉장히 네. 아프거든요. 네. 현미나. 네. 주상원자들이 배가 고프다. 그럼 도시락 드실래요? 야 병원에서 어떻게 먹어? 아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나 드시죠? 그럴까? 아유 먹고 어, 살자고 하는 짓 바이바이 어? 바이바이 바이 아유 냄새나는 이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병원에서? 병원부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시면 되죠 <웃음>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니까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환자분 어, 일단은 그 부황부터 뜹시다 네네네 예, 자 받으시고 자 받으시고 예, 예. 자, 받으시고. 아이고 예, 예, 자, 한잔 밖에. 네, 아, 아, 네, 아, 저는 학생이라 술 먹으면 안 되는. 이 녀석아! 술 어른한테 배워야 예, 예, 예. 자, 위아래요! 위아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술 땡기네. 뭐가 땡겨요? 정신 차려. 제발, 긴장, 긴장 좀 하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하겠습니다자 주시고. 아유, 자, 주시고. 아우, 깜짝이야. 자, 자, 주시고. 네. 자, 자, 자, 자, 자. 나림은 나눠져 오는 것이 아니야. 자, 넌넌거넌 먹기. 가라, 가라, 가라! 만원 언젠가 너 다시 만날 것이지 동대도 동대받고 치가 잠깐 우리 아들 오리 으 아아 대단했다 다낼 거야 다낼 거야 아. 저기요 아들을 깨평으로 주면 안 되나? 그럴싸다 일로 와라 뭐하 아들을 깨평으로 봤니? <목소리> 우리 아버지 빨리 치료 좀 해줘요 아아 그러면 그 밥불을 봐야 되니까 양말 벗보세요 양말 벗어보세요 아우 아파 저두 오! 다행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박세리 같네. 뭐가 박세리 같아요? 제발 긴장 좀 터자! 아 우리 아버지 치료 안 해주실 아. 거예요? 아 다행히 보니까 물리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워낙 비싸가지고 원장님이 가져올지 모르겠네. 원장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못 오시면 나 치료 못 받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셔야 되는데. 어 저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오셔야 되는데. I said, company, you k n 고 w just be tha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리 sorry, I'm sorry, i 리 s o r 리 y I'm sorry, I'm s 어떻게 y i o r r o s 아 불어나면 될거 아니야 어떤 사태지내얼마야 삼십만 원 삼십만 원 그래 야 여기 있어 삼십만 원3 0만원 물리치료사 우리 물리치료사 았고 우리 아들 우리 어? 잠깐 이 도망을 꿈에서 한것 같은데 나도+ 나도 우와 어? 시원하네.